어? 목소리가 좀 우울한데 언제 우울해야 되냐면 서른아홉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우울해야지 어? 아무때나 이렇게 막개떼잡 들으면서 우울하면 안 되잖아 서른아홉 너무 좋아 어떡하지? 어? 아 서른아홉 민진이 서른아홉 되려면 아직 멀었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돼 공감을 못해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올 거야 봤어요 봤어? 슬퍼? <웃음> 아닌데 그 슬픔이 뭔지 모르는데 니가 친구를 알아? 모르잖아. 하, 39 넘으면 이제 친구가 뭔지를 알거든. 어떻게? 우리 잠시 묵념할 아니 묵념은 아닌데. 아? 여러분 대학교 간 다음에 보지 말고 39된 다음에 보세요. <웃음> 그때쯤엔 넷플릭스에서 없어졌을 텐데. 지금 보면 여러분은 요만큼도 이해 못해. 언제 이해하냐면 결국 친구는 한두 명이구나를 느끼면 그 드라마가 뭔지를 알아. 아우 근데 여러분 다친구래매 얘도 친구, 예도 친구. 그, 그, 그 따위 정신상태를 가지고 그들라마 어떻게 이해? 막 아, 또, 왜또 화를 내지? 절대 그들한마 보지 말라고. 봐봤자 소용이 없어. 오은영 선생님이 그랬어. 뭐라 그랬냐면, 부모, 자식 포함해서 3명이면 많다. 평생 가지고 가야 할때 인간관계. 진실한 인간관계. 많으면 4명, 3명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끝났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뭐에 따라서. 인간관계. 결국은 내 인생이랑 상관없는 인간. 모든 사람이랑 잘 지낼 생각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렇게 어? 우리 누나가 이렇게, 은영이 누나가 승진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토닥토닥 이렇게 줬다니까? 어? 그거를 느끼게 되는 순간에 그 드라마를 탁 보면 이게 눈물이 촤악, 촤악. 코델라에게 쳐다보고 막 그런 듯한. 어? 아, 정말.